문제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여수로 왔어요. 동생을 보러 왔는데 여기서 해물딱볶음면은 3분 챌린지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어, 3분 챌린지 만약에 성공하면 2만원 준다고 말씀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 찾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든 한국인든 해보려고요 아 저쪽에서 지금 외국인이 오고 있는데 한번 말씀 해보려고요 해볼게요 저기요 하이 아, 왜왜 그러세요? 어... 어디요? 어디요? 아, 한국만 알아요? 네. 필리핀? 네. 아, 그, 지금 햇불닭 매운 거잘 먹어요? 아, 잘안 먹어요. 잘안 먹어요? 아, 매운 거 지금 햇불닭 볶음면 그 챌린지 하고 있는데 해볼래요? 만약에 먹고 3분 참으면 2만원 줄게요. 그래요? 2만원, 네, 2만원 줄게요. 네, 한번 해,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3분 챌린 이제 해야 돼요 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3분 참아야 돼요 먹고 다 먹고 3분 참아야 돼. 그래? 먹어요. 약래나 음. Let's go. 파이팅. 먹어요. 먹어요. <웃음> 먹어요. 2만 원. <웃음> 먹어요. 먹어요. 알겠? Okay. I think I need ice cream up there. That's it. <gasps> <laughs> <laughs> Wanna try? What's one of t h e I'm still watching. Fighting, fighting. You can't even c a n do it. I can do it. s t e r e a r o e It's raining in... <laughs> i think it's raining inside. Let's eat it. I hate it. 啊哈哈哈哈哈哈哈 <laughs> <laughs> <音种> 이제3분 <laughs> <some> <laughs> o e n now. n n w a e t h o n l y s t You i k n o m r e t a n Just we think you can do it. Right? e i l b a Elba. One minute left. 10 seconds, 1. Okay! b 바이 b 바이 b 바이바이 땡큐 이 오바이, 오바이, 오바이, 오바이, 오바이, 오바이, 오바